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전업주부와 여자 건물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전업주부가 건설회사 상임이 된 이야기였는데 지난 시간에는 3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4번부터 말씀을 드릴텐데 지난 영상에서는 전업주부가 그러니까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아내가 남편의 퇴직위기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상가주택을 지으면서 이 기회를 발판으로 직장사 그러니까 디벨로퍼로 성장해서 지금은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적극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그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그야말로 당당한 건설회사 여자사장님이 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제가 지난 시간에는 건축설계와 건축관련업을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여성들이었으며 부부가 같이 집을 짓는 경우에도 설계와 건축 등의 주된 업무를 아내들이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편으로 네번째 건축은 극히 여성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 드릴 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건축, 특히 집을 짓는데 남자들보다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건축을 한다면, 집을 짓는다면 건축이라는 일이 거칠고 힘드는 일이 많으므로 주로는 남자들이 나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자들이 직장에 얽매여서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건축이라는 자체가 여성들에게 더 어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건축은 여성적이라는 것이죠. 투박하고 거친 듯 보이지만 사실 건축은 여성 위주의 공간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세심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해야, 디테일해야 하며 하나하나의 공간이 여성에게 맞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탓인지 요즘 건축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남성들로만 가득 찼던 건축과 교실에도 여학생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 공대 건축과에도 곧 여초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주택회자들은 아파트나 주택업무에 앞다투어서 주부 모니터나 주부 체험 요원들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오히려 전문가보다 훨씬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여성들이 제품의 실제 구매자이기도 하고 사용자이기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부의 시각에서 건축 공간을 평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평면 개선과 새로운 평면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집을 짓는 건설회사들도 이러한 주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부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설계를 해야 성공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획 단계부터 설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이는 비단 건축뿐만이 아니라 가구나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부들과 여성들의 파워는 막강하며 바로 여성시대라는 것을 건축에서도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다섯 번째로 여자가 주도해서 건축이 변신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들에 의해서 여성을 유하다보니까 설계 원칙이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주방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종전에는 부엌은 북쪽에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만 잠깐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제가 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할 때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시험이나 건축계획시험에도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중 부엌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은 그래서 1번은 남쪽, 2번은 동쪽, 3번은 서쪽 4번은 북쪽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건축은 상식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건축학도라면 당연히 4번,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김치 냉장고는 말할 것도 없고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밥이나 해먹을 때만 사용하던 정지라고 부르던 부엌이 남향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주방은 북쪽과 같은 한 대에나 드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주부님들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에서 보내는 것이 요즘의 세태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준비하지만 이제는 취미생활과 좋아하는 작업까지도 수행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 바로 주방과 식당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위치의 주방을 설계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로 주부들의 의견이 건축 상식을, 건축 이론을 깨뜨린 것이죠. 결국 여성들을 배려하고 주부들을 각별히 고려한 건축가들과 주택회사들의 아이디어로 부엌과 식당은 거듭난 것입니다. 아니 과거 부엌에 비한다면 위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이나 분위기까지 고려할 때 가히 부엌의 혁명이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부엌이나 정지로 부르던 곳이 주방과 식당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런 주방을 이야기하자니까 그 옛날의 부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야 지금의 주방이 얼마나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왜그 부엌의 혁명이라고까지 하는지 실감이 날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주방이라 불리는 그 옛날의 부엌은 위치나 구조, 시설 등에서 한심하게 짝이 없었죠. 아마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부엌에서 살림을 할수 있느냐고 놀라 자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부엌은 이랬었죠. 그 당시에는 부엌의 위치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이 거의 없는 구조였으므로 당연히 남쪽에 두지 않았고 거의 북쪽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있어서 늘 그늘이 지고 분위기는 음산했으며 거미줄이 얽히고 천정은 연기에 그을려서 새까맣지요 시설이라고 해봤자 붓도막과 조그만 찬장, 살강이, 선반이라고 하는 살강이 주방가구의 전부였고 싱크대니 수납장이니 다용도실이니 펜트리니 이런 것은 머나먼 이, 미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구조도 불편하게 이럴 때가 없었는데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고 방에 난방을 해야 했으므로 바닥은 낮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르락내리락 해야만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 시절에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부엌의 난방은 고사하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연기냄새와 반찬 냄새까지 지금도 그 시절 부엌 냄새가 코에 스물거리는 듯 한데 취사 때마다 솔방울이나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비가 오거나 장마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밖에 쌓아둔 나무가 비에 젖었으니 잘 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뿜어나오는 연기로 눈물깨나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한 여름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정도였지요 날은 후덥지근하지, 꽉 막힌 부엌에 바람 들어올 창 하나 없지, 땀은 쏟아지지, 아궁이 앞은 후끈거리지, 그렇다고 옷이나 시원하게 입었습니까? 치렁치렁한 치마에 저고리까지 입었으니 그 얼마나 덥고 갑갑할지 그야말로 미칠 징이었을 것입니다. 뭐그 당시에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있기를 하나 냉장고라는 것이 있기를 하나 밥은 늦다고 난리지 애기들은 울었었지 전등 하나 없으니 깜깜하기는 하지 아궁이 하나로 밥하리야 국 끓이리야 반찬 만들이야 정말 한 끼를 때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지요 밥 한번 먹으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야말로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온 가족이 어머니를 도왔으련만 그 시절에 남정네들이 어디 꿈쩍이나 했던가요? 지어 하신 사내가 어디 부엌을 드나들 순가? 그런 일은 안하이나할 일이지 대장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안하이 식사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아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리 날씨가 후텁지근하고 땀이 쏟아져도 그저 방안에 정조한 채 앉아서 안하게 들고 오는 반상을 맞아야 도리인것이지 <웃음> 그렇다고 한 겨울은 편했던가요? 물론 아궁이 안마는 따뜻해서 좋기는 했었지요 타닥타닥 소나무 타는 소리는 참 좋았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장작숯불에 생선도 굽고 고구마도 구워 먹을 때참 좋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불이 잘탈때 무쇠 솥단지 위에 장갑도 말리고 양말도 말리고 추운 손도 덮이고 밥 치는 냄새는 참 기가 막혔죠 하지만 그 전까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잠에서 깨어나니 코가 쌩할 정도로 춥죠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집에 어제 저녁 밥 짓던 때 집힌 아궁이 불은 이미 다 식어 버려서 아랫목마저 싸늘 했는데 냉골이된 방바닥이 오히려 사람 신세를 지려하지 않았습니까 방안 공기는 싸늘하고 오죽했으면 윗목에 누운 물이 다얼어 버렸겠습니까 버선과 내복에 몸빼바지까지 입을 거라고는 모두 온몸을 감싸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지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가야 하는데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새로된 문고리에 손가락이 쩍쩍 달라붙고 부엌에 내려가니 아직 깜깜합니다. 전등도 없으니 날이 설 때까지는 호롱불 아래서 밥을 지어야 만했죠요 명색의 실내인 부엌도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물동아리의 물도 다 얼어버렸습니다. 살강위의 사발들이 얼어서 꿈쩍도 않고 밖에 쌓아둔 땔감 위에는 흰눈이 소복히 쌓였으며 그 나무를 털어 불을 지피려니까 풍물을 열심히 돌려야 했죠. 비로소 타닥타닥 솔까지가 타들어가고 밥이 이어갑니다 그러게 붓도막에서 상을 차려 방으로 옮겨와 식사를 하였는데 밥 먹는 동아리도 어찌 편히 앉아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숙룡물도 들어가야지 김치가 떨어졌으니 또다시 부엌으로 가야지 식사하는 동안 몇 번을 부엌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참 그때 그시절의 부엌을 이야기하자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데 이 건설회사 여자 사장님과 여자 건축주들을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이 부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 정지라고 불리우던 이 부엌이 주방과 식당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고 오죽했으면 부엌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만 이야기가 딴 길로 흘러가 버렸네요 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될것 같군요 이런 이야기야 나이든 사람들이나 이해를 할 텐데 요즘 아파트 키즈들이나 특히 신세대 주부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몇십년 전 우리네 부모들이 우리 세대들이 살던 집 이야기였는데 말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